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돼지고기하고 꼬냑 장조림을 할거예요 이정도 길이로 음, 잘라서 꼬냑도 돼지고기 길이만큼 잘라야돼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걸 하면 너무 납작하니까 이걸 반 갈라서 가운데를 미끄러워가지고 엄청 미끄러워 이게 장갑을 끼쳐서 잘 안되는 내가 손을 다쳐가지고 장갑을 깼더니. 싹 짜게나 내가, 내가 꺼줄 응? 테니까. 니가 꼰다고 응. 1cm 조금 더 되게 자르면, 이뻐. 너무 많이 잘라보면, 이게 벌어지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. 잘까? 미끄러 잘안 되지. 얘는 너무 짧게 잘랐었다. 응. 없네. 잘라져버렸네, 여기. 너무 좁게 돼 있었어. 응? 좁게 돼 있었다고. 살살 해. 모양이 이뻐야지. 해놓으면 이쁘지. 너무 두꺼우면 이게 끊어져. 끊어져? 응. 어. 안 돌아가고 끊어진다고. <웃음> 됐어? 됐어요. 화백이. 꼬냑 까백이. 이거 저기 다시마 하고 멸치 하고 어 이거 저기 파뿌리 하고 이렇게 다른 다시 물이에요. 다시마 물2 컵, 간장 2 컵. 여기는 종한 컵. 이게 끓을 때 고기를 넣어야 돼요. 그냥 처음부터 넣으면 고기가 튼튼하지가 않아. 그 다음에 꼬냐. 여러 가지 골라 먹는 재미로 매추도 좀 넣어줄 거예요. 여기는 설탕을 조금 넣어주고. 까리꼬추예요. 중간에 이렇게 요지를한 번씩 이렇게 군역을 내주고 한 25분 25분 끓였어요. 25분 끓이면 고기 다 익어요. 이럴 때 까리꼬추를 넣고 마늘도 처음부터 너무 너무 물러지니까 이렇게 이제 거의 정도 고기 익었을 때 넣으면 돼요. 그래서 2, 3분 더 끓여주면 됩니다. 정도면 딱 좋아 음, 맛있는데? 끄고 고기부터 건져서 식으면 이거 찢어야 되니까 참기름 후추도 좀 넣어주고 이게 요 중불에서 은근히 절여야 돼요 너무 센 불을 하면 은 너무 이게 쫄아가지고 국물이 짜 삼삼하게 하려면 은 물을 조금 더 붓고 해도 돼요 예, 꼬약장조림 돼지고기장조림 이렇게 여러가지를 넣으세요 골라먹기 좋게 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